안녕하십니까? 4월 27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요즘차선물 이원기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정시 3대지수는 중국의 봉쇄정책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간 전쟁 심화 양상으로 인해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시장의 충격 이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부터 줄줄이 이어질 텐데요. 시장은 1분기 언일에 대해 거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며 이러한 관점이 최근 증시 급등락을 이야기하는 주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상승했네요. 미국 내구재 네, 네 주문이 전월 대비 시장 예상보다 하락했습니다. 내구재는 네 쉽게 말해 인프라 자원을 의미하는데요. 자동차와 같이 구입과 동시에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내구재 네 주문이라고 통치합니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실물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 지표가 전일 급락을 일정 부분 도와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 투켓은 HTS 화면번호 401호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0% 매도 10%로 하루만에 매수 우위에서 다시 과매수권으로 진입했네요. 원유는 매수 98% 매도 2%로 여전히 매수 과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48% 매도 52%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나스닥과 원유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중국 봉쇄 정책과 이에 따른 경기 우려가 투자 심리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사은 13,270포인트에서 강한 저항예상되고요 원유는 최근 고점 부분인 108.5달러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금은 오늘도 1,880달러와 1 9 2 0달러 달러 사이에 박스 움직임이 유효해 보이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과 원유는 매수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항선을 위주로 플레이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유진 공인인분께서는 hts 트레이딩 커뮤니티 화면을 통해 주요 종목에 대한 실시간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계좌 개설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럼 본 방송은 투자 참고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외 선물 원기 충전 유진차 선물 이원기였습니다. I hope you n e e to say goodbye.